감정 어, 그대로 카페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상태로 약간 술을 마실 수도 없고 어, 귀엽지 않아? 내가 뭐했보뭐냐왜 이렇게 수병인 안녕하세요 슬라마시아 짠! 문제가 어딜까요? 저는 지금 고양을 쌓으러 왔습니다 평소에도 전시회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그 정도 이제 전시회를 찾아서 보고는 하는데 제주도에 오면은 빛의 벙커를 가서, 가서 항상 보고는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곳에 다른 전시를 보러 왔어요. 그대 나의 미스라는 전시를 보러 왔는데 반고흐 클림트, 그리고 다른 작가님 이렇게. 3분, 4분 정도 이제 열리는 전시회인데 제가 클림트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반고우랑 그래서 또 이제 약간 영감이 잘 맞아서 제가 보러 왔습니다 그 오늘 교양을 조금 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작이죠 컬링트 대표작 네. 유명한 작품입니다 키스라는 유명한 작품 오후에 유명한 작품이에요. 별이 빛나는 밤이죠. v o 에 c i ma chambre à b û c h tout simplement. Et c'est tout, r 아, 이게대박이다 아, 이겨. 아, 이 귀여워. 아, 여기 밖에 이렇게 돼 있구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용 거든요. 전시회 보고 나면 은 가장 중요한 일, 엽서 사기. 여기, 어 쓸데없는 거 사는 거 1등이어가지고. 엽서 없을 수가 없죠? 어 너무 예뻐. 진짜 예쁘죠? 금장이에요 금장 보시면은 금장 반고우 작가님처럼 제가 또 편지 쓰는 걸 좋아한답니다 엽서 모으는 게 취미에요 엽서나 예쁜 편지집 모으는 게 취미여서 전시회를 보고 나면은 꼭 들려서 이제 엽서를 사고 어디 놀러가기만 해도 엽서 엽서 이러면서 엽서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만 원어치 샀는데요 8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엽서 컬렉션에 딱넣어놓을 생각하니까 행복합니다 자 이제 잘 봤고요 이런 예술의 세계에 어떤 것을 이제 조금 마음에 담아두기 위해서 허정적인 감정 그대로 카페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카페 잘안 가는데 어, 이 상태로 약간 술을 마실 수도 없고 카페에 가서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이런 예술적인 영감을 그대로 가지고 한번 카페 고! 이뭔 개소리야! 자. 오 추워! 도착했어요! 여기가 말차? 독차? 유명한 곳이래요! 아, 오.. 초록초록하다 여기 나 아, 말차다! 나 말차집이다! 약간 이런 느낌 초콜릿 <목소리> 쿠키 우링 어우, 소주 빠졌어. 저는... 흑임자 말차라떼. 와 맛있어요. 아, 어, 귀엽지 않아? 안 비웠어? 클림트의 <웃음> 예술적인 그런 정서를 여기 와서 조금 이렇게 찾아주면서내 마음 속에 담아두는 거지. 여기는 진짜 찐 맛집이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어요 마늘, 당근, 시금치 이거 신기하게 돼 저기서 바다 보면서 먹어야 됐거든 아, 날씨가 좋으면 진짜 예쁜데요 맛있겠다 근데 <웃음> 아니 위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자리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이 냉큼 앉았어요 저는 이제 시금치 버거 시켰는데 음 너무 맛있겠다 전에는 여기서 당근버거 먹었었는데 그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버거 안에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이거 맛있을 것 같아서 오! 이런 게 있어 원래 초록색이랑 보라색이 그 식욕을 방해해 준다는데 왜 식욕이 돋지도 않아요? 맛있어 보여 진짜 맛있다. 여기 먹어. 여기 맛있어. 아왜 이렇게 소먹는데 다른 버거 맛이랑 좀 비슷해. 근데 이거는 맛이 맛있... 달라. 양파, 시금치, 고기, 계란 후 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아 됐지? 맛이 납니다 클리어 저는 이제 버거를 해치우고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예, 인니에서도 이제 마사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비싸요 더 많이 먹으려면 마사지로 소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을 요 깔끔하고 이다 아, 그때만 뭐 말씀드리고 하실 수는 있어요 아, 아 뜨거워 아 따가워, 진짜 뜨거어 그러네 뭐지? 음... <웃음> 이렇게 발만 따가운 거야 발이 너무 추워서 그런 거고 조격부터 아주 난리법석을 치면서 지금 제주도가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너무 추운 상태에서 따뜻한 물을 넣으니까 너무 따가웠어 뭐, 뭐, 뭐, 뭐, 뭐, 같네요